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TV 김성도입니다 오늘은 가정집에 한그루씩 심어두면 부부 금실이 아주 좋아 평생을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하며 평생 이혼할 일은 없다고 하는 자기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나무는 합판목 야합수 유정수 등으로 불리며 집안에 심으면 가정이 화복해진다는 속설이 고대부터 전내 내려오고 있다는 자기 나무의 효능이 우리 건강에 어떤 약성이 있고 어떤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볼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기나무는 아시아가 원신지인 콩과에 딸린 낙엽관목입니다 껍질은 양명으로 화판피라 하여 민간과 한방에서 약으로 요긴하게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나무 껍질 화판피라 하여 요통 타박상 어혈 골절통 등을 치료하며 봄이나 가을에 껍질을 벗겨 흐르는 물에 오일 점 담가 두었다가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약초들은 물에 담그면 대개 약성이 약해지거나 순해지지만 자기나무 껍질은 반대로 약성이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고 또 대개의 약초는 그늘에서 말려야 약성이 제대로 보존되지만 자기나무는 햇볕에서 말려야 약성이 살아나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자기나무입니다. 합판표의 응용은 다려 드시거나 분말을 내어 드시면 분말로 드실 경우 요통, 타박상, 어혈, 기생충증 등의 치료 효과가 있으며 자기 나무는 약성이 순하고 독성이 없으므로 오래 꾸준히 복용하면 장복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무는 밤이면 잎을 서로 붙이고 잡니다. 그래서 합한목이라 불리는가 봅니다. 또한 화를 가라앉히고 기분을 좋게 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나무 꽃들 합한화 오영이라고도 부르며, 육원에 처음 꽃이 피었을 때 채집한 꽃은 상품으로서 합한화라고 부르고, 꽃이 피기 전에 채집한 꽃봉오리는 상품으로서 합한미라고 부릅니다. 자기나무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으며 신경, 비정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기의 순환을 조절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맥락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불면증, 근망증, 풍화안질, 시력감퇴인후통 공종, 타박상의 동통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하루 4에서 12g을 물로 다리거나 환을 짓거나 가로내어 복용한다고 합니다. 껍질을 말려서 물로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먹어도 되며 자기 나무꽃전, 기관지천식, 불면증, 인파선염 폐렴 등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신장병에는 최고의 자기나무 식혜 자기나무를 끓이기 좋을 만큼 크기로 잘라 장작처럼 6쪽 정도 쪼개어 물을 많이 붓고 푹 끓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먹는데요 급성 신우염에 걸려 고열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이 식혜만 먹고 나았다고도 하는데요 신장이 나빠 붓는 분이나 신장이 약한 분은 상복하면 치료가 우리 어릴 때 고향에서 아버님께서 자기 나무 우슬 인동초 등을 해다 주시면 우리 어머니는 약단술이라고 식혜를 만들어 주셔서 어릴 땐 많이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이 되고 몸에 이리 운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생각이 납니다. 자기 나무는 고향에서 소 먹이고 할 때는 소쌀밥이라고 했는데요. 소가 자기 나무 잎을 아주 좋아하며 잘 먹었죠. 자기 나무 껍질에는 알칼로이드 탄닌질 사포닌이 들어 있으며 자기나무 잎에는 구에르시트린이 들어있고, 자기나무 어린잎에는 비타민C 200m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나무 시에는 알칼로이드 배당책인 알비토신이 들어있고, 자기나무의 껍질은 맛이 달고 성질은 평하며, 심경, 간경에 작용하며, 울결된 것을 풀어주고 혈을 조화시키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스러움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신, 불안, 해수, 기생충구제, 근육경련 타박상, 우울증, 불면증, 폐옹, 옹종, 나역, 근골절상을 치료한다고 했으며 하루 6에서 12g을 물로 다려서 하루 3번 복용하거나 가루내어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자기나무 껍질은 물에 다려 먹어도 좋고 가루내어 먹어도 좋으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나는 듯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무쇠처럼 튼튼해지며 오랫동안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육의 무리한 사용으로 근육통이 심할때 자기 나무가 도움을 주는데요 근육 및 인대 그리고 근육경련에 대한 효과가 탁월하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나 골절 및의혈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더불어 골절을 당하였거나 뼈가 약한 분이 자기 나무를 먹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무는 정신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심한 불면증을 앓거나 건망증이 자주 오는 경우 혹은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괴로움을 당할 때 이롭습니다. 우리 몸에 향균작용에 기하여 나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역할에 기하여도 기생충을 박멸하여 줍니다 더불어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피부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섭진과 같은 피부 병이나 진물은 증상 혹은 종기가 났을 때 자기 나무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약이어서 아무리 오래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나무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전약초 TV의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